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래 김팀장입니다 벌써 열다섯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상조회사 선택방법 콘텐츠로 찾아뵙는데요 장례를 앞두신 유가족분들께서 좋은 상조회사와 의전팀장을 만나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장례식장에서 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요? 라는 콘텐츠 주제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장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 다들 편안하게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메모장 준비들 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사란 신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간 일을 추모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제사는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제사상 차리는 순서도 복잡하며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집안, 지역마다 각양각색임으로 참 복잡한데요. 보통 장례시장에서 지내는 제사의 종류는 초제, 성복제, 상식, 그리고 발인제, 위령제, 평토제 등으로 나뉘고요 고인, 종교에 따라 다르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맨모장 준비했습니까? 경황이 없는 유족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직원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의식인 줄 알고 제사 음식을 하나하나 전체를 다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체를 다 주문했을 경우 재물가격이 최소 80만원에서 많기는 100만원 이상의 제사음식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부담되시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렴하면서도 격식은 갖출 수 있게 지내는 꿀팁 제사는 말씀드린대로 초제와성복제 상식 발인제, 위령제가 평균입니다 여기서 초제와 상식만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시죠 나머지 성복제랑 발인제는 어떻게 지내냐고 말씀들 하시죠 자잘 들어 보십시오 초제만 주문하시고 성복제를 상식으로 지내는 겁니다 발인제 역시 상식으로 주문을 하셔서 지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기본적인 제사 음식은 초제상에 다 차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제는 주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식은 따뜻한 밥과 탕국, 반찬이 새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인께 식사를 끼니마다 따뜻하게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성복제, 발인제에 상식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제와 성복제, 발인제 제사상은 올라가는 음식의 가지수 차이이므로 다 시키는 것은 어쩌면 너무 허례허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과한 영업을 하는 장례시장에서는 제사상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다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만 잘 숙지하신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령제입니다. 위령제란 고인분이 안치가 되시는 납골당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매장시에는 봉분제, 평토제라고도 하고 화장시에는 위령제라고 말하죠. 위령제는 장례식장에서 보통 포장판매를 하는데요. 관리도 잘 안될 뿐더러 상한 음식을 진설하는게 아니라 하여 보통 간소하게 진설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례 진행시 이틀째 되는 날 가까운 슈퍼나 마트에서 포대추밤, 곶감배, 사과, 산자, 청주 한병 등이 정도로만 구매를 하여 장지에서 제사를 지내시면 아주 저렴하게 위령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장례시장 제사 꿀팁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좋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콘텐츠 역시 꿀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되니 많이들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장내튜브이지장내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